妈 <laughs> <laughs> 작년에 해결 다 했대메. 몰라. 뭘 몰라? 어쩌려고? 야 어쩌려고? 그래놓고 엄마 생일? 지앞가림 못해가지고 병신 새끼한테 돈 보내놓고, 어? 나까지 파냐? 약이 그렇게 좋아? 아이씨! 그러니까 내가 그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잖아. 그리고 어디다 소리 지르고 지랄이야. 돈 내놔. 지금 없어. 뭐? 지금 그 돈이 나한테 없어 돈이 없다고? 이미 썼어 너 한국 뜨려고 그러는 거지? 뭐 하긴 어딘가에 조용히 처박혀있을 곳이 필요하긴 하지 하, 진짜 그 아빠의 그 아들이다 어? 뭐 이지만 남자들은 연맥이고 그렇게 도망치는데 아주 도가 탔어그지야너 추억파리하고 연맥이려고한방 데려갔냐? 니가 아빠 그 새끼랑 다를게 뭐야 야너내또 붙어서 또, 또, 또, 또, 또, 두 나라 맡고 너나 그렇게 한방멍내드고 돈 내라고. 돈내놔돈내놔돈내놔라고 돈 내놔, 돈 내놔, 돈